됐다 우와 아 근데 진짜 오 아니 마이크 끄고 녹화하고 있었잖아 <웃음> 짜증나 일단은 그림은 지금 싹 지워졌거든요 한번 저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디다 그리지? 여기는 프로서버 가는 길인 것 같고 지금 여기 소리가 <웃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약간 좀어 뭐야 조용하게 어디 가서 하고 싶은데? 오오 오. 근데 여기도 소리가 장난 아니게 들리긴 한다 <웃음> 이거 뭐지? 어어 뭐 온다! 아닌가? 소리만 나는건가? 아 여기 좀 무서운데? <웃음> 어 갑자기 게임의 장르가 바뀌었어 <웃음> 어디다가 그려보지? 나좀 조용한데 가서 그리고 싶은데 조용한데? 여기 좀 조용해보인다 여기 벽 쪽에 오 뭐지? 뭐가 들어갈 수 있게 생겼는데? 아니네?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오아 이렇게 마우스를 그리면 되는 거야? 컨트롤 Z도 되네? 한 번밖에 안되네? 이런 그려봅시다 뭘 그리지? 잠깐 그려볼까요? 이거 컬러를 에... 레이어도 나눌 수 있네? 갓겜이잖아? <웃음> 진짜 갓겜이잖아? 그러면은 검은색으로 어머 이게 아닌데? 어머 이게 아닌데? 아,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나 검은색 하고 싶다고. 검은색. 아니야, 검은색. 됐다. 지우고, 작강을 그려봅시다. 어, 아! 아, 근데 컨트롤 Z가 되니까, 그리긴 편하다. 어. 아, 잠깐만. 이거 컨트롤 잘해야겠는데. 펜촉도 조정을 할수 있어 아니 <웃음> 진짜 어어아자 되돌려줘 이걸 지우려고 했던게 아니야 오제 사실 그림을 안그린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그리는거라 약간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아잘 그렸는데 방음기 오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어머 됐다 이제 이러고 누 <웃음> 눈을.. 어? 아, 이상하게 지어진다니까 이걸 계속? 아니 <웃음> 나 이걸 지우고 싶었던 건데 아 어, 안돼 앞머리 잘렸어 <웃음> 눈을 어떻게 그렸었지 내가? 어, 기억 안나니까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웃음> 짠! 이러고 색칠해주면 되겠죠 이제? 잠깐 머리색은 약간 붉은색 이고요 어! 왜 걸려? 요렇고롬 저렇고롬 오! 우와 이거 1인칭으로 하면은 되게 어힘들다 어,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쉽게도 브러시 크기 변경은 키보드로 안되네요 아닌가? 안 되네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은? 아이, 못 찾겠다. 근데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거라 되게 무의식적으로 집중하고 그리게 된다. <웃음> 제가 요즘 그림을 항상 다시 그려야지 그려야지 하고 있는데 못 그리고 있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썸네일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예 펜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사실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도 예전처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근데 생각보다 잘 그리고 있다. 그리고 너무 오나 걸리지 너무 귀엽다. 아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래서 피부색도. 레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좋았어 아니야 얘를 위로 올려야돼 그리고 브러시 크게 해서 어아 이거 최대야? 더이상 돈 내야돼? 어어 아아 <웃음> 아, 어렵다 요렇게롬 아 근데 살짝 진한데 큰일이다 진하다 이거 좀 진한데 잠깐 피부색치고는 조금 진해버렸는데 어이구야 아이고 이게 아닌디 됐어 안돼!!! 잘못 그렸어 아아 아, 엄마 아이고 이거 너무 얇은데? 아유 이거 너무 굵은데? 아, 아 너무 굵어요 좋다 딱이 정도 두께 그림 그리기 참 좋은 두께죠 아니, 나예 지우고 싶다는데 왜 자꾸 이상한 애가 지워질까? 화나게시리 날 화나게 만들지마 <웃음> 날... 날 분노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아, 이상한 거지워주지 말라고 어 진짜 뭐 지워졌어? 아이고, 야왜 그러실까, 진짜? 어? 이거 살짝 컨트롤 이가 이상한데? 에에에에. 아하하하하. 아냐. 아! 아! 아! 화내지 말자. 웃자. 됐다. 아, 여기 없어졌어. 아, 에라에 <웃음> 자, 마저 칠해붙는데 엄청난 걸로 깨달았어요. 스포이드가 있구나. 다행이다. <웃음> 순간 스포이드 없는 줄 알고. 아, 클일 났다. 이거 색깔. 다시 칠해야된다 하고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고려 근데 이거 하면서 느끼는게 왜 요리.. 어? 이거 근데 하면서 느끼는게 오리영병님이 왜 저에게 이 게임을 추천해주셨는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웃음> 완전 완전 좋아. <웃음> 아이 재밌구려? 아, 에헤 잠깐만요. 이거였나? 안 보이는데 됐다. 아, 어디까지 있는 거야? 너지. 아니, 근데 얘가 선레이였는데? 아니, 근데 얘가 머리였네? 머리 위로. 오이. 어이. 어이, 어이 이건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이거 선이다, 해버렸어. 왔다, 어,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야, 어머니, 아이고. <웃음> 저거, 씨. <웃음> 날 환하게 하지 마. 날, 날 환하게 하지 마. 제발. 좋았다. 복, 복구했다. 좋았다. 이거고, 여기에요. 여기다가. 아 잘못 칠해서 이거 이빨 칠해야되는데 아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나는 여기부터 칠합시다 칠할... 삐져나가지마 어, 어! 야! 잠깐만, 아, 어머! 아,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러지 마세요. 잠시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개 같은 게임아. 이거, 이거, 나, 나 돌려줘, 내 그림. 내 그림. 사진도 못 찍었단 말이야. <웃음> 안 돼! <웃음> 야! <웃음> 아! 니 게임이 왜끊기 <웃음> 아! 아! 니 아! 거좀 너무한 아! 아! 니 아! 고 아! 니 내가 아! 잘못 아! 아! 고 내가 아! <웃음> 그거 접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뭐가 문제지? 안돼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렇게 야너 나와봐 잠깐만 야야너 나와봐 아 여기 있네 아 브러시 크기도 가능했어 야 이거를 프리 카메라도 있네요. 시프트 P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 알았어. 서버를, 서버를 사람 없는 대로 들어갑시다. 이거 안 되겠다. 어, 서버. 에서, 나와라. 얍. 야라라라라. 어, 비공개 서버가 무료래. 그러면 나 혼자 만들어서 해야겠다. 깡. 오. 오. 오. 뭐야. 새로고침. 됐다. 따란. 이러면 렉이 안 걸리겠지? 그렇겠지? 좋았어요. 나한 번만, 한 번만 더 튕겨봐.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안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오, 뭐야? 맵이 다른데? 아, 여러 개. 여기 안에도 건물 안에도 있었구나. 오호. 이렇게 된 김에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 그래도 좀 바닥이 좀 괜찮거든요. 여기가 나름? 나름? 여기다가 그려볼까? 아니, 근데 아, 네. 근데 잠깐. 나름 그거 되게 귀엽게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두꺼운데 아닌가? 두꺼운데? 괜찮아? 아 이상한거 지우지 말라고 이..아..이.. 망겜아 <웃음> 이상한거 지우지 말라고 다시 열심히 그려볼게요 얼 어, 쉬고 야, 날 화나게 만들지 마. 아니야, 화를 내지 말자. 잠깐, 잠깐, 잠깐, 이성을 찾자. 아, 짜증... 아, <웃음> 짜증나. 날 화나게 만드는 거야이 게임 자꾸. 왜? Why? Fuck. 아니. <웃음> 아, 이 게임이 날 화나게 해, 엄마. 그된거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그려 그래 깡아 처음부터 으, 으, 으, 처음부터 천천히 그리면 되지 그치 피 됐다 오 우와 야 이렇게 그리면 좀까리할것 같은데 요오 이거 시점 이동도 가능하네요 오라라라라 개꿀 됐다 따란 다시 스케치를 끝냈고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웃음> 다시 그렸다 다시 그러면은 빠르게 색칠 해줍시다 딴 따란딴 딴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데. 뭐가 아쉽지? 잠깐만요. 뭐가 아쉬울까 생각을 해 보니까 하고 아유. 됐다. 따란. 아니야. 뭔가 아쉬워. 뭘까? <웃음> 뭐가 자꾸 조금씩 아쉽네. 이건가? 이게 문제인가? 아유. <웃음> 너무 귀여워! <웃음> 아 너무 귀여운데? 오늘 이거 딱 썸네일인데?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지고 오늘의 썸네일. 야, 딱 이거 썸네일 각이잖아, 딱. 이거 피를 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걸로 해서 됐어 이걸 한 다음에 쉬프트 P 해서이렇게좀조정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포토샵으로 사사사사삭 지워주면 돼요 <웃음>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아 아, 나 너무 행복해. 아, 아, 아. 아니, 너무 귀여운데? 아, 커엽군. <웃음> 이거 저장도 할수 있네? 그러면은 이거 저장을, 저장하고. 저희 이거 오늘 이 게임을 추천해주신 오리영병님 프로필 사진을 그려봐도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오리였거든요? 그, 스누피에 나오는 오리였나? 그래가지고 아 약간 좀 비스무리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나는 사진을 찍고 됐어. 그려보겠어. 여기 옆에다가 아니다. 여기다가 그 그리... 아니다. 여기다 여기다 아니다. 평평한데 그려면 평평한데다 그려야 돼. 자꾸로 여기 여기 바닥에다 그릴까? 유출수 분. 근데 여기 옆에다 그려도 될것 같긴 한데 그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리면 되지 뭐. 그럼? 오? 아 이거 잠깐만 썸레일 다시 찍어야겠다. 썸레일 <웃음> 다시 찍어야지. 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어, 몰려서. 짠. 됐어요. 됐고. 여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맨 위에다가. 어, 어 잠깐만. 너무너무. 너무, 어. 아, 아, 이상한 거 지우지 마. 이, 어, 어, 어 편해졌군요. 이거 새로 오는. 저걸 못하나?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괜히 이거 그리다가 컨트롤 Z 해가지고 딴거 그려버리면은 어? 딴거 지워버리면은 <웃음> 아 흰색 할 거예요 흰색 컨트롤 Z를 하지 말자 그냥 그럼 되지 뭐 해서 이렇게 그럼 완성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니 근데 너무 귀엽다. <웃음> 아니 너무 귀여운데? 어약이이를저저해해지지고히그 그린 것처오오병병님닉에임히 캐릭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고어디다평평평한 으, 으, 데다 그리고 싶은데 약간. 여기 차라리 여기다가 아니다 여기 바로 옆에다가 그리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약간 어 아니 원래 사람형 캐릭터를 그리려고 했는데 <웃음> 너무 귀여운 그림이 생각나버렸어 아닌데? 군복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닌가 볼터치 빼는 게 낫나?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상하게 지워지네. 아이고 라라라라라라 이상하게 지워져 버리네. 짜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보면은 오, 요요어 오, 잠깐만 어어 오. 오, 이거 심지 카메라 마냥 움직이기가 살짝 어렵다. 짜란 이렇게 그럼 해가지고 오리영병님 캐릭터 완성! 아 귀여운데? 여기 옆에다가 적어드려야겠다 여기 옆에다가 오리 용...병 짠! 하하 저는 만족스러운데 과연 시청자분께서는 만족스러웠을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오늘 약간 좀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서버에 일반 유저분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들어왔어! 와 들어오자마자 오! 오머 요. 어, 레컬리 잠깐만, 잠깐만. 어, 레컬리, 아, 어. 레컬리. 큰일이다. 어, 나저 그림 구경하게 해 줘. 안돼, 안돼. 이거 그림 하나 지워질 때마다 나도 지워질 것 같은데 이 서버에서. 아니, 보려고 왔는데, 그림이 다안 보여요. 이런. 이거, 잠깐만, 설정을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그래픽을 좀, 수동을 해놓고, 됐어. 이러면 되지 않을까? 나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 부적절한 예술? 그럼 보내야지. <웃음> 그럼 보내야지 어? 저기 안에서 나오시는거 보면 안에 뭐가 있다는게 아닐까? 했지만 없었다 그림 구경하고 싶은데 그림이 안보여요 슬픈데? 다른 서버로 가봐야되나? 오! 자 태어났구요 <웃음> 아니, 나도 다른 분들 그림 볼래. 근데 왜볼수 없는 거야. <웃음> 아, 야, 보게 해주세요. 볼 수가 없어. 다른 서브로 아예 다시 가볼게요. 아니, 보게 해줘. 됐다 오! 아하! 어! 어! 렉 걸린다 우와! 와 영롱하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림이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이거든요 <웃음> 게임 또 멈췄어 <웃음> 어 없어졌어 안돼! 하나씩 또안 보여 하하하 <웃음> 하하 아 이게 내.. 어? 어, 어 운명인가? 오늘 게임 열기까지 하라는 신에 계신가? 아 이거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 완전.. 어? 고수인 분들 짱 많아 쓱 봤지만 와 진짜 그래도 오늘 이 게임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 한것 같은데요